랄랄랄랄랄랄랄라 랄 어? 없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친구들 뒤에 있구나. 그럼 뒤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여기 있구나. 어마냐. Oh 에이, 없잖아요. 어디 있는가 해요. 아, 이쪽에 있었구나. 여기 있구나. 어마냐. Oh 에 여기에도 없어 어딨어요 어마냐 우와 <웃음> 친구들 여기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목소리 진짜 짝다 다시 한번 더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따봉이라고 해요 따라해봐요 따봉 따봉! 누가 짬뽕이라 그러냐, 아야야야야야. <웃음> 저는 따봉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 할아버지 봤어요? 어?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그런지요. 어우막 콧물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막 졸립고 졸린다. 어 졸린다. 졸린다. 어머니. 아자자자자자자자. 어 여기서 이렇게 잠이 들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졸린다. 졸린다. 철린 천린... 어마냥예예다봉아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그냥 조금 늦었어요 우리 다봉이 어디 있니 아이고 여기 우리 친구들이 많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아이고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 따봉이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혹시 내 귀여운 손주 따봉이를 못 봤나요? 아 이쪽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따봉이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이고 혼마나 아니 이게 뭐냐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바위는 없었는데 혼마나 아니 넌 따봉이 따봉이 아니다냐 아이, 녀석이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 어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 그래도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어머나 아이, 다봉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어머나 아이, 다봉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일어나라도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어,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만 여기에서 잠에 들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길에서 잠들면 어떡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 그래 그래 아무 일 없었다면 괜찮은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왜 저를 여기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저기 건너마을에서 새로운 친구가 온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요? 저 새로운 친구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거 사귀는 거 좋아하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는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요 오? 몸이 불편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친구들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고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 친구 이름은 철수친구인데 다른 마을에서 친구들에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지 오 진짜 나쁜 친구들이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그 친구의 몸이 불편한 부분을 잘 알았으니까 잘 이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낼게요. 우리 친구들도 철수 친구를 보면 잘 이해해주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그래요. <웃음> 그래, 그래.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 귀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철수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금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철수친구는 어느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 철수친구를 만나면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철수친구는 다리도 조금 불편하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손도 같이 잡아주고 같이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철수친구의 어려운 부분을 알았으니까 우, 저와 우리 친구들이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저 빨리 철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철수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올게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뛰어다니지 말라니까 자 그럼 우리 따봉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또 철수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따라가볼게요 자 따봉이를 따라서 출발 쟤네들 <놀람> <쯔들>, 안녕 <웃음> 만져서 반가워 내 이름은 땡이라고 해 따라해봐 땡이 땡이 너희들도 이름 앞에 성이 있지 나도 내 이름 앞에 성이 있어 내 성은 똥씨야, 따라 해봐, 똥! 이래면, 땡이! 합치면, 똥, 땡이! 똥, 땡이! 우씨, 누가 똥, 돼지래! 나는 세상에서 돼지란 말 제일 싫어하니까, 돼지라고 놀리지 마! 아니, 돼지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 무슨 일로 왔어? 아, 인형 친구들을 만나러 왔구나? 너는 여기에서 따봉이가 만나자고 했는데, 따봉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땡이야, 땡이야, 땡이야! 아야야야야야야. 아, 아빠. 아, 따봉아.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미안해, 땡이야. 다른 게 아니라, 있잖아. 우리 마을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가 온대. 새로운 친구? <웃음> 나 새로운 친구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야? 그 친구는 철수 친구인데 몸이 조금 불편하대. 우리가 눈을 보면서 크게 이야기해야 우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다리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천천히 같이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에이뭐그 정도 가지고 나땡이는 건강하니까 역한 친구들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찌르는 법잘 알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니까 몸이 불편한 친구들 만나면 잘 도와줘야 돼 알겠지 <놀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착하다 그럼 나 빨리 철수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나 철수 찾으러 간다 안녕 잠깐만 떼기야떼기떼기야 어우 진짜 빠르다 그런데 철수 친구는 도대체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빨리 철수 친구를 만나러 가봐야 되겠어요. 철수야 어디 있니? 철수야! 어 힘들다. 나는 너무 걸음걸이가 느려. 오 친구들이네. 친구들 안녕. 나는 철수. 철수라고 해. 반가워. 얘들아 실은 나는 몸이 조금 불편해 너희들과는 조금 다른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친구 철수야 그런데 나를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철수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 친구들아 나는 다른 마을에서 친구들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날 이유없이 때리고 괴롭혔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어디서? 울음소리가, 어? 친구가 있네. 으, 으, 으, 으, 으. 친구야, 울지 마. 으, 으, 으, 으. 친구야, 울지 마. 으, 으, 으. 깜짝이야. 어? 으. 오, 친구야, 울지 마.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아, 아니요. 넌 절수라고 해. 반가워. 오! 네가쩔수구나 반가워! 오! 얘가 왜날 껴안지? 아! 맞아! 미안! 미안! 아! 천천히! 친구야! 나는 따봉이! 따봉이라고 해!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나와 우리 친구들은 너와 사이좋게 지낼 준비가 되었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오!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목소리가 잘 들린다 그래 고마워 우리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 그래 내가 다른 인형 친구들도 소개시켜줄게 날 따라와 오 어, 알았어 거치 은하 빨리 못 가는 아 맞다 미안 미안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천천히 같이 가자 우리 친구들 저 철수 친구와 새로운 친구 만나게 해주고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친구들 여긴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다 고마워 놀다 올게 이거 이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우 여기 친구들이 많군 친구들 안녕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인형마을에 살고 있는 따라해봐 늑돌이 다시 늑도리 누가 목돌이라 <웃음> 나는 늑돌이야 나는 인형마을에서 힘이 강하고 씨름을 잘하는 늑돌이지 그런데 얘들아 나는 말이야 우리 인형마을에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다니지 어때 너희들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지? <웃음> 에이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 보면 답답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어쨌든 나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 괴롭히는 게 좋더라 아이 또 누구 괴롭힐 친구들 없나? 우후. 진짜 진짜 재밌었다 오만냐 에이 퇴퇴퇴 똑바로 보다이지 못해? 오 미안 미안 미안 친구야. 난 철수야. 넌 이름이 뭐야? 아이구 나한테 이름을 왜 물어봐? 내 이름은 늑돌이 늑도리, 늑돌이다. <웃음> 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듣는데 뭐라고 천천히 얘기해 줘. 늑돌이라고 늑돌이. 늑도리. 아 목돌이 에이, 에이. 아니 아니 아니 늑돌이라고 늑돌이. 늑도리. 어사다리와이 녀석 늑돌이라니까 어 봉다리구나 와 이거 이거 내가 말하는 것도 잘못 알아듣고 걷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어 실은 나는 장애를 겪고 있어 귀가 잘안 들리고 다리가 불편하지만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난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괴롭힐 거다 이 녀석 팍팍 우와 아빠 왜 때려 무서워요 으으 어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 괴롭히니까 재밌지 나는 오늘도 너무 즐겁다 허 이상하다 어늑돌아 혹시 내 친구 내 친구 철수 못 봤니 어? 철수 누군데. 아니 분명 이쪽에서 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 아까 그 내가 괴롭혔던 친구구만 오 어? 철수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해 철수 친구는 다른 마을에서도 이유 없이 친구들이 때리고 괴롭혀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렇죠 친구들 그런 철수 친구 괴롭히지 마 우리 철수 친구랑 친하게 지내자 늑도라 싫어 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왜 그래 늑돌아. 그 친구들이 너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잖아. 난 장애인들이 싫어. 안돼 늑돌아. 장애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한 우리가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친구들. 에이 말이 안 통하는군. 너도 괴롭힐거다 이 녀석 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폭력을 쓰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그러지 말고 늑더라너 힘이 강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약한 친구들 도와주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싫어 난 괴롭힐거다 잠깐만 잠깐만 안되겠어 네가 자꾸 힘으로만 약한 친구를 괴롭히니까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어 지금부터 너 나랑 씨름 시합을 하는 건 어때? 씨름? 인형마을에서 씨름을 제일 잘하는 내가 너랑 씨름을 해봤자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씨름을 왜 해? 그러지 말고 나랑 정정당당히 씨름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소원? 그거 좋지 내가 이겨서 너희들 모두를 괴롭혀줄 거다 아니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만나면 잘 도와주는 척헌 친구들이 나를 응원해 줄 거니까 그렇죠 친구들 너희들이 아무리 응원을 해도 날 이길 순 없을 거야 내가 씨름을 진짜 잘하거든 그리고 너희들도 솔직히 몸이 불편한 친구 괴롭히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친구들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앞으로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만나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 도와주고 친구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이름, 이름을 이름 불러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약속해줄 수 있죠? 그 마음으로 저에게 응원을 하면 제가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시자기라고 외치고 응원을 부탁해요 하나 둘셋 시작 <웃음> 이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 오+ 오 친구들+ 친구들의 응원+ 응원이 필요해요 응원을 부탁해요 오 어, 우. 이거 이거 이거 말도 안돼 이거 오 말도 안 돼, 오, 이안 되겠다.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나는 름의 토리 전돌이 친구들, 친구들 더더 더 크게 더큰 목소리로 응원을 부탁해요.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더 사이 좋게 지내는 착한 마음으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더 크게 만세! 아이... 어... 어... 아이... 아이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줘버렸네 이거! 거봐 늑돌아 나와 우리 친구들이 착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서 힘이 생겨서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힘만 믿지 않고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늑돌이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늑돌이가 착한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래요 <웃음> 어이, 내가 너무 힘이 강하다고 약한 친구들만 괴롭혔는데 아 이거 졌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내가 몸이 약한 친구들 도와주면서 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어 나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처럼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착한 늑대가 될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변한 늑돌이처럼 그리고 우리 인형마을 친구들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친구로 자라세요. 그럼 옆에 있는 늑돌이와 철수 친구랑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만나죠 안녕. 안녕.